자 이제 15번부터 이제 한번 가보죠. 15번은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자이 문제는 이제 종부세로만 풀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를 연습하실 때는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하신 게 좋아요. 자 취득세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특징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특징은 이 전체 어떤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요 이 중에요 해 다섯 개 중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전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부터 가보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취득세 분할 납부는 안 돼요. 물납도 안 돼요. 분할 기한 후 신고는 돼요. 왜? 신고 납부니까. 신고를 못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기한 후 신고 할수 있어요. 어? 다음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면 면세점으로 세금을 안 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제도예요. 분할납부 안 돼요. 물납도 안 돼요.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못 돼요. 신고납부니까.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최소 6천 원을 받아야 되니까 면세점이라는 이런 제도는 없어요 그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신고납부는 절대 안 돼요 분할납부는 가능해요 물납도 가능해요 기한의 신고는 안 돼요 면세점 없어요 면세점이 아니라 소액징수면죄라는 것만 있어요 소액징수면죄라는 것만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오, 신고 납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이 돼요.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어요. 분할 납부 오 가능해요. 물납은 안 돼요. 근데 기한 후 신고는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요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결정해버렸으니까 기한 후 신고는 안 돼요. 근데 면세점도 안 돼요. 면세점은 취득세만 있으니까.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가 가능해요.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물납은 안 돼요.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해요. 신고 납부를 못하면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어요. 면세점은 안 돼요. 자, 됐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법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요 이제 문제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그랬으니까 한 개, 두 개, 그거 답은 두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 이제 드디어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써놨네. 밥하러 갈 시간이네. 그러는네 밥하러 갈 시간이라고. 밥하러 가야 된대, 밥하러. 아니, 밥은 알아서 먹으러 가면 되지. 무 뭐? 밥하러 가고 뭐 그래요. 공부가 중요하지. 예? <웃음> 그러면 그걸 또 그럴 거아니야 선생님은 집에서 어떻게 하세요? 없으면 제가 해 먹어요, 그냥. 아, 진짜예요, 저는. 그냥 본인이 해 먹으면 되지. 어? 본인이 해 먹으면 되는 거. 안 그러면 굶어야지. 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어떤 특징 문제가 나와도다풀수 있는 거예요. 특징 문제를 다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그냥 연습할 때 단순히 정부세가 나온다고 해서 정부세 하나만 하지 마시고 정부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금을 한꺼번에 쭉다해버리시란는 이야기예요. 자 됐죠? 자그러면 이제 어, 종부세와 관련 시행되는 거찾아면서 다른 것까지 다 찾아 냈어요. 다른 법까지 한꺼번에 다 찾았으니까, 요 특징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와도 아마 풀수 있게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제, 1 어, 여기서, 어? 16번은, 어, 요거 좀 어려운데요? 과세 대상인 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찾아라. 그러면 정부세 과세대상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눠요 주택과 토지 이렇게 나눠요 주택과 토지 그럼 주택하고 토지만 정부세 대상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 풀때 먼저 확인하세요 어? 건축물 건축물은 제외 자, 건축물은 제외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은 제외예요 건물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고, 또, 이제 또, 주택 중에서 별장도 제외되고, 별장이 제외됩니다. 별장은 제외됩니다. 자, 그럼 별장도 제외됐고, 됐죠? 별장 제외. 그 다음에 또, 또, 또 있어요.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가 제외됩니다.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땅이 죠요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하고 5번 중에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찾으면 돼요. 자, 분리 과세가 어떤 것인지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2번은 농지네요. 자, 농지. 농지인데 사회 복지 사업자가 복지 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습니다 요. 경작해서 소비했으니까 직접 생산했잖아요 생산했으니까 이 농지는 분리과세네요 그럼 분리과세니까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요 자, 5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아니한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땅은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나대지. 건물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맨땅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땅.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니까 분리관세만 빼라겠으니까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는 대상이 됐으니까 종부세 대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고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합니다. 응?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대상인데, 분리과세만 제외됩니다. 그럼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아. 어떤 분은 그랬네요. 전 그래서 밥해주라, 밥안 밥안 하려고 가족들 전부 다싹다 다 도서관에 보내버렸어요. <웃음> 어우, 잘하셨어요. 도서관을 싹 보내버렸대요. 그래서, 아, 그런데, 그, 지금 이분은 애가 5개월이래요. 예, 5개월이라, 5개월이면 애를 먼저 챙겨야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5개월밖에 안 돼서 도서관을 못 보냈어요. 그런데, 아니, 당연히 못 보내죠. 5개월이면 애를 봐야죠. 예. 그 이해해요 그거는 예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또또 또 배우자님이 계시는데 가서 밥을 안 하냐 그러면 네가해 먹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근데 이 꼬맹이가 있으면 아, 안되죠 꼬맹이는 먼저 이제 어린 꼬맹이는 먼저 가서 돌봐주셔야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자 네?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이제 요걸 찾아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봤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어, 소개하면 갑자기 그 여기 동영상 들으신 분들이 눈물 날지도 몰라요. 자, 그 마지막 마지막 그 가시면서 마지막 이제 사망을 하시기 직전에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다 하냐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가족하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낼 것왜 내가 그렇게 못 했을까? 음? 그게 첫 번째 자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조금 친구들을 많이 만날 걸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내가 친구가 보고 싶다 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어? 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를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간호사님이 그거를, 그, 이제, 많이 이제, 그, 응급실에 많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해봤대요. 그래서, 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족하고 시간을 조금만 더 보낼 거그 후회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으면 가져가고 보내셔야 돼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가 <웃음> 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그거 보면서 나도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제 배우자한테 들었던 소리가 제가 이 소리를 제일 많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큰줄 아냐 <웃음> 어, 그래서 그때 한번 진짜 충격받았어요 예, 저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오전 8시 못 돼서 나와가지고 저녁 11시 넘, 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날마다 밖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애들이 커가고 하는데 어떻게 큰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지금은 조금이라도 같이 있으라는데 애들이 먼저 나가버려요. 이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하고 같이 많이 있으셔야 돼요. 봐요. 이분도 그러잖아요. 중개사 공부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 끝내셔야 돼. 빨리 1년 안에 끝내셔야지. 2년하고 3년 하면 친구가 더 멀어지고 다 없어져요. 친구가 이제. 예? 아~ 그리고 아, 사랑한단 말 미루지 말기. 오, 그거. 어, 근데 함부로 말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진짜로. 근데 진짜 사랑한단 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걸. 말을 잘 말이 잘안 나와요. 그거는. 진짜 말안 나와요. 근데 자꾸 시켜야 돼. 시키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잘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시켜.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종이에다 써. 종이에다 써서 상대방이 내 앞에, 나 보고 이거 읽어봐. 그래야 돼. 자, 여기도 써. 써가지고 들고 있어. 들고 있으면서, 이제 사랑한다고 써.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읽어봐. 그러면. 에? 좀 달달하게 한번 읽어봐. 달달하게. 이러면 돼요. <웃음> 아니,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들어야지.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응? 음? 안 그래요. 요즘은 아 요즘은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예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꼭한 번씩 해보세요. 그거를 아아 아, 그랬네요. 이 방에 계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랬네요. 이제 한 분이 이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어떤 분이 또다 말하겠죠. 이제 쭉쭉 나도 사랑합니다. 너도 사랑합니다. 다 하겠죠.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17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 17번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틀린 것. 자, 1번은 별도 합산 대상의 토지입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 여기서 자, 상가, 상가 건물이 있으면 상가 건축물은, 건축물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상가, 건축물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부속의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니까 건물 밑에 있는 땅이란 이야기예요. 건물 밑에 있는 땅은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래요. 80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개인인 경우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자, 3번. 고급, 야, 이제 3번 조심하세요.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어? 건축물이 있고 그 부속 토지가 있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어? 건물은 건물은 제외죠. 당연히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나오니까 제외예요. 그런데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자, 땅은 고율 분리 과세예요. 고율 분리 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가 제외가 되버린가? 분리 과세니까 분리 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돼 버린 거예요. 분리 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돼 버리네요. 그래서 고급월악장의 건물과 고급월악장의 부속 토지는 모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번은 맞았어요. 엄청 어려운 거 이거. 자, 그다음에. 4번에 상가. 자, 상가. 상가에 대해서는 건축물, 상가 건축물은 제외죠. 건축물은. 근데 상가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부속의 토지는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합산 토지가 되네.요 어? 기준 면적은 별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 그럼 둘다둘다 종부세 둘다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거는 종부세 대상이네요. 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땅은 땅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만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 아니라겠으니까 4번이 틀렸네. 우와 3번하고 4번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다르네요.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반 상가로 사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무조건 건물은 제외고 땅은 고급 오락장의 땅은 고율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일반 상가 건물은 당연히 제외고 상가의 부속의 토지는 기준까지는 별도 합산 토지니까 대상이 되고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합산 토지니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상당히 어렵네요. 그 다음에, 5번에, 분리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관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대상에서 체외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아, 어렵네요, 요. 그, 뭐라고, 경상도 싸나이가, 그 사랑한다는 소리 어색해요. 그, 그, 그 어색하면 안 돼요. 요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경상도든 뭐 전라도든 어디 뭐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하셔야 돼요. 요즘은 요즘은 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리고 뭔 말이 있었냐면 현장에서 경쾌한 웃음소리 듣기 좋아요. 그랬네요. 아 웃음소리 좋다네요. 예. 자. 어 이분도, 이분 도 이분 이력사았네요 우리 강아지 콩이 콩이도 콩이도 새법 선생 님 팬이에요. 저보다 더잘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박혀 있어서 현장감도 좋고 밝아서 박력이 있으셔서 현장감도 좋고. 아, 그러죠. 저는 강아지 편도 생겼습니다. 예. 네? <웃음> 자. <웃음> 이제 그래서 이제 팬이 팬층이좀 두꺼워졌어 이제. <웃음> 아. 이제 이제 그, 강의 하다 보면, 그, 화면에 나오니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친숙해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아. 이제, 종부세, 요, 구분하실 때요, 조금씩요. 일반 건물일 때, 일반 상가 건물일 때하고,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일 때하고, 요,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요거 연습 좀해 놓으세요. 요거 연습 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문제 풀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 실수 많이 하시니까 이런 거 조금씩만 더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이 18번 가보죠. 18번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부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틀린 거? 그럼 이제 1번은 올해 법이 개정된 거예요. 1번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개정된 건 이제 정리해드려요 주택은 개인, 개인인 개인 경우 자, 개인, 개인이었을 때 법인이었을 때 종부세 대상 금액이 달라요 자, 개인일 때는 1세대 1주택자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인자하고 이제 금액이 완전히 다르네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이 초과되면 정부세를 내는 거고 1세대 1세대 2주택자는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은 9억이 초과되면 정부세를 내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는 거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9억을 초과하면 정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은 금액 관계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들은 주택에 대해서 법인들은 금액하고 상관없이 종부세 대상이 되고 개인들은 주택 수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달라져 버립니다. 올해 법이 요, 개인 여기가 개정이 됐으니까 개인들이 개정이 됐으니까 조심을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9억인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12억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만 12억 초과한 자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그러면 세무서장이 결정해가지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징수를 합니다 이거는 1일부터 15일이에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종합부동산세를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값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짜리다 그럼 이제 과세표준 볼게요 과세표준은 똑같아요 개인이었을 때 법인이었을 때 이제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인일 때 법인일대로 이렇게 나눠서 1세대, 1주택일 때와 1세대, 2주택 이상일 때두 개로 똑같이 나누시면 돼요. 납세 의무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1세대 1주택이니까 12억을 빼고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60% 하락했으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면 돼요 1세대 2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여기에서 9억을 초과하니까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곱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이었을 때는 공시가액을 합계한 금액에서, 합계한 금액에서, 뺄거 없네요? 뺄거 없죠? 뺄게 없어요. 0이에요. 왜? 금액 상관없이, 상관없이 세금 물리니까, 뺄거 없이 여기에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5억이네? 그럼면 1세대 1주택이고,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5억입니다. 15억 빼기 12억 빼기 곱하기 60%. 자, 그러면 3억, 3, 자, 3억 6천이 아니라 1억 8천입니다. 음, 그럼 3번 틀렸네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금액을 먼저 알아르셔야 돼요. 기준 금액을 알아내셔야 돼요. 기준 금액과 기준 관련된 걸 이걸, 이걸 먼저 찾으세요. 이 연습을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1세대 2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라는 것만 찾아내시기만 하면 돼요. 음, 그러면 이제 답이 3번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은 세액공제네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세액공제인데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네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는데 나이가 60 넘고 보유기간 5년이 넘었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두 개를 더해서 나이에 따른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더해서 최대 80% 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80% 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5번이요. 5번도 이것도 법이 개정된 거예요.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은, 자, 이제 상한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뀌었으니까,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것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부담의 상한제입니다. 주택하고 토지가 있네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가 있어요. 자, 이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작년까지는 구분 엄청 복잡하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모든 걸 합쳐서 모든 걸 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부담의 상한은 주택이든 토지든 상관없이 전부 다 100분의 150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됐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제가 나오면 100분의 150을 초과하며 100분의 150으로 갑니다. 맞았네. 그래서 세부담의 상한제는, 세부담의 상한제는 종합부동산세는 금액 크기도 묻지 말고 주택수도 묻지 말고 무조건 100분의 15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분의 150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자, 끝났어요, 이제. 이 문제도 이제 해결했네요. 자, 19번 가보죠. 이제 세부담의, 세부담의 상한제를 배웠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에요. 이제 세 공제예요. 자, 세 공제. 세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는 이제 만 60. 자 60. 그러면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공제를 받아요. 65에서 70세 미만이면 30%. 70이 넘으셨으면 그럼 70부터는 30%가 아니라 40%. 보유 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 그러면 15년 미만에 10년 들어가죠. 10년은 넘고 15년 미만이면 40%, 15년이 넘었으면 15년이네. 15년 넘었으면 50%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을 답은 5번. 기억 니을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액공제 같은 거 이거 퍼센트가 안 주어지니까 퍼센트가 혹시 시험 볼때 이거 주어지지 않나요? 아, 안 주어져요? 시험 볼때이 퍼센트 우리가 알아서 풀어야 되니까 퍼센트 익히셔야 돼요 지금 익혀놓으신 게 좋아요 잘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익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익혀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보죠 주택에 대한 종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액을 할 때, 주택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이번에 법 개정상이에요. 개정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제가 주택 하나를 들고 있고,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주택의 부수 토지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집은 제 거예요. 집은 제 건데, 집은 제 건데, 이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A 주택이라고 봐요. 주택 하나를 들고 있고, 자, 여기는 땅이 있어요. 자, 토지. 토지가, 토지가 있어요. 갑 소유. 갑 소유 땅이 있어. 자, 이렇게 땅이 있어. 그런데 이 땅에다가, 이 땅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땅에다가요. 건물을, 을, 을 소유 주택이 있네. 을 소유. 을이라는 사람이 내땅 위에다가, 내땅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있네. 어? 내땅 위에다 집을 짓고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여기도 집이 하나고, 이것도 집이냐? 아니란 이야기요 예전에는 이것도 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하고, 내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도, 이거는 주택세에서 빠져요. 이거는 내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만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정부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땅 위에다가 누군가가 집을 짓고 살고 있을 때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건 땅은 내 거다. 땅은 내 건데, 내가 땅인데 내땅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도 나는 집이 내가 일반적으로 가진 집 하나만 가진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것도 법이 최근에 바로 바뀐 거예요. 이제 전번주에 바뀐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강의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바뀐 거예요. 주택을 제가 집안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새 집을 샀어 그러면 새 집을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년 안에만 팔면 되냐면 이제는 3년 3년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혹시 아직 바뀌었다는 걸 모르신 분 있으면 꼭 기억하세요 아? 새집 사고 옛날 집을 3년 안에 판다고 내가 신청만 하면 자, 신청했어요 나이집 3년 안에 팔 거예요 하고 신청하면 은 그때는 1주택으로 봐줘요 그런데 3년 안에 팔지 못하면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해버리네요. 3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냥 팔면 돼요. 3년 안에만 팔면 그때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 혹시 4회차가 마지막인가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그라이브로 하는 게 이번까지 하고 더 이상 안 하나요 이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 2주 뒤에 양도세 진행을 하겠죠 또 양도소득세 또 하겠죠 종부세까지 하고 끝내면 말도 안 되니까 하다가 뭐 강의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는 전범위를 한 번에 하면 머리 아프니까 양도소득세는 나눠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일반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중간까지, 또 마지막 양도소득세 끝까지. 그래서 두번 정도 더 진행을 해야 아마 이게 맞춰질 거예요. 이제 3번도, 요 3번도 요것도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요것도 이제 올해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집안채를 가지고 있고,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상속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일반 주택 하나하고 상속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상속 받고 내가 상속 받고 몇 년이 지나기 전에는 나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신청할 수 있냐면 하 10년이 아니에요 자, 이게 10년이 아니에요 10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맞춰보세요 이제 자, 상속을 받았을 때는 내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몇년 동안만, 몇년 동안만 상속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 몇 년? 아, 기억이 나, 나요. 기억이 나는 게 맞아요. 무식 중에 기억했던 것들이 다 답이에요. 그래요. 5년 동안만 그런 거예요. 5년. 봐요. 다 5년, 5년 나오잖아요. 바로. 5년이라고. 그래서 10년이 아니라 5년 동안만. 5년 동안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 이거 상속받은 지 주택수에서 빼주라 그러면 정부가 네 알았어요 빼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며 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며나 상속주택에서 빼줘라 나 주택수에서 빼줘라 그러면 내 알았어요 하고 신청하면 또 빼줘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또 40% 지분이 40%를 넘었더라도 40%를 넘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상속주택은 아, 수도권에 있는 상속주택은 공시 가격으로 얼마가 안된 집이면은 주택수에서 또 빠져라 그랬는가 수도권, 수도권은 유거. 비수도권은 3억. 자, 해결했죠. 어? 그러면 여기서 40%가 넘어도, 40%가 넘어도 내가 상속받은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 안 되면, 6억이 안 되면 수도권에 있는 상속받은 집이 6억이 안 되면 종부세에서 빠져요. 그것도 신청해야 돼요. 또 비수도권인 경우는 3억 이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도록 나 신청해 줘라. 그러면 그때는 빼줘요. 그러면 요 1주택과 공시가격이 3억이 안된 지방의 저가, 똑같네요. 지방의 저가주택은 3억도 안 되는 지방의 저가주택은 요거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주택수에서 빼주고 1주택자로 인정을 해줘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답은 3번이에요.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어요. 이 주택수하고 관련된 것도 이런 것도 어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중에서 이 지문들 안에서 한줄 정도가 거론될 수 있어요 한줄 정도 그래서 한줄 정도 거론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잘 읽어보셔가지고 아 어떤 것들 어떻게 하면 주택수에서 빠지는가 그거 정리 좀 해놓으시고 자 오늘의 마지막 멘트네요 자 <웃음> 도중에 포기하지 마세요 망설이지도 마세요. 최후의 성공을 거둘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세요. 자, 누구신지 포드. 이분이 누구신가요, 죠? 포드 자동차 회장님, 어, 자동차 회사. 네.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는 이야기예요. 망설이지도 말고, 그다음에 마지막 합격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뭐, 개정세법 강의 덕분에 20번을 맞췄어요. 그런데, 아직 그 세법에 개정된 내용들을, 아직 어떻게 어떤 게 개정된지 잘 모른다. 그러면, 제제 개인 밴드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링크 걸려있고, 제 유튜브에 들어가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 돼요. 그 유튜브에 송원세법, 유튜브 하면은 거기 나와요. 그럼 거기에 임기훈 선생님하고 제가 어떻게 개정됐는가 이거는 왜 개정이 됐고 어떻게 개정이 됐다 이거 개정된 내용을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2시간 강의해놓은 걸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면 아 주로 개정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하고 종부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다음 주에는 아마 부동산 학계론이 진행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부동산 합계론이 진행이 되는데 부동산 합계론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일반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중에 양도소득세 중에 아마 그 비과세 정도까지 양도소득세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러면 다음번 이제 다음번 세법은 일반 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다음에 비과세까지 거기까지 해가지고 문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지금 이제그이 진도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마지막 시험 보실 때까지 정리가 아마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전달사항 있네요. 자 제가 김포 학원에서 또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를 하나를 또 이번에 개정된 걸다 반영해서, 자, 드디어 만들었어요. 한 장의 세법. 자, 한 장. 세법 한 장으로, 요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이게 개정돼가지고, 개정된 것을, 개정된 내용을 전부 반영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앞면은 세법. 1차 신문들을 위해서 뒷면은 학계론. 학계론의 학교로네 앞에 보니까 암기 코드라 해가지고 한계원 스마트 암기 코드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무료 강의도 해드린다네요. 이거 저 언제인지 안 써놨어요. 암기 코드 뒤에다 무료 강의 이렇게 해놨어요 김포중앙학원에 전화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하시려면 이거를 구입하려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포학원에 오. 김포학원에서 요걸 구입할 수는 있대요. 구입할 수 있는데 하나 구입하는데 이게 한 장에 3천 원이래요. 그러면 3천 원이면 택배비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김포학원에다가 어, 세법 요약집 사실 거 있으면 요약집을 구입하시면 요거 끼어서 그냥 넣어드린대요. 그래서 김포학원에서 구입하는 어떤 교재를 구입하셔도 요 자료는 그냥 안에다 넣어가지고 어, 보내드린대요. 그래서 어,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특강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또 3월 1일, 3월 2일, 3월 3일 하고 김포학원에서 무료 강의도 있고 유료 강의도 있대요. 3월 1일 날 무료 강의, 3월 2일 날은 중개사 아, 공시법 비밀로프 특강이라고 해서 고거 강의가 있고 3월 3일 날또 공법 무료 강의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학원에 방문하신 분들은 또요거 공짜로 드린대요. 학원만 오시면 공짜로 드린대요. 학원만 오시면. 그리고 김포학원에서 교재 한 권이라도 사시면 어떤 교재를 사시든지 간에 요거는 그냥 서비스로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용하실 분은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데 이것만 구입하실 분은 혼자 구입하시면 좀 그러니까 단체로 구입을 해가지고 받으신 게 아마 비용적으로 저렴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실 분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해보시고 언제까지 이벤트 하나요? 그런데 이미 교재를 구입해서 못 샀어요? 그런데 이벤트는 그냥 계속 쭉 하실 거예요. 이거 시험 볼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그냥 이걸 하니까 요 부분은 학원에서 어떤 걸 구입하시든지 간에 구입하시면 그 안에 요 자료가 어 안에 내부에 동봉돼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인강생은 안 되지요. 아니요. 다 돼요. 인강생 학원에 연락해 가지고 인강 인강 교재 보낼 때 있잖아요. 교재 보낼 때 하나 넣어 주세요. 그러면 아마 넣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연락하시면 분명히 해 주시니까 아 다들 아마 이걸 챙길 수 있으면 챙겨보시고 아이고 김포로 이사 가고 싶네요 그러네요 이사 안 오셔도 돼요 이사 안 오셔도 다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내드릴 거예요 세법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부동산 학교론이니까 학교론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